오늘은 박달홍게 냠냠냠 다리를 잡아당기면 살이 듬뿍 맛있는 박달홍게 냠냠냠 먹는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! 게김이나인의 게협찬입니다 박달홍게 다여섯마리 들어있는게 63,900원 실속형 특홍게 8마리에서 한 10마리 들어있는게 35,900원 짱이죠. 말이 아주 실합니다. 닥치 홍게를 한번 먹어볼까요? 홍! 게! 오! 맛이 다른데요? 음! 오! 이게 엄청 맛있는데요? 엄청! 어, 박달홍게는좀 짭조름하고, 뭐 약간 크림이 크림 같은 약간 부드러운 막 그런 느낌인데, 얘는 그냥 좀더 이렇게 살이 씹히는 질감이 더 있고, 되게 담백하고 고소해요. 대박, 안에 살꽉차 있죠. 근데 이게 되게 괜찮은 게 제가 장... 아니 작년이 아니지 올해 5월인가 이때 영덕을 놀러 갔었거든요. 근데 영덕에서 이렇게 개 요만한 홍게 한 7, 8마리 이렇게 먹는데 6만원인가 7만원인가 그랬거든요. 그것도 되게 싸다고 먹었는데 이거 8마리에서 10마리 들어있는 게 3만 5천원 정도면 대박인 것 같아요. 저는 협찬이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좀 종종 이렇게 시켜먹을 의향이 있습니다. 거실에서는 아내가 뜯어 먹고 있습니다. <웃음> 그래서 뭔가 제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뭔가 드드득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아내가 거실에서 뜯어 먹는 소리. <웃음> 그렇습니다.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와 이거 근데 먹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스킵을 하고 게딱지 비벼 먹는 걸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 제가 소리가 이 개껍데기 자르고 막 뜯는 소리 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씹는데도 이렇게 너무 살이 부드러우니까 오래 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맛은 있네 나를 음. 진짜 잘까먹는 방법을 터득했어. 왔던 <웃음> 거예요? 알려주고 싶어서 왔어. 어떻게 먹어요? 몸통을 점점 잘 먹는 방법. 예, 마침 몸통을 먹고 있었어요. 가줄까요? 이런거 어떻게 알았어요? 응? 왜요? 달라요? 응, 맛있네요 뜯다보니까 이렇게 뜯어주고 와, 얘가 여기 이렇게 칸이 있잖아요 괜찮 잘안 돼요? 어, 잘안 돼요. 잘안 돼요? 왜 그러지? 아니, 커서 그런가? 홍게는 잘 됐는데, 음. 얘는 뼈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, 껍데기가. 음, 음, 맞아. 뜯어져 버려, 다리가. 홍게 다리도 잘 발려 먹는 법 내가 알아냈는데. 아, 그래요? 쏙쏙 어. 나오기. 아. 다 먹었죠. 좁아서 못 나오는 거더라고. 아 그런 거였어요. 그래서 여기를 껍데기를 자르고 뽑으면 이만큼 그대로 나와. 속속속 속. 그런 방법이. 여기를 칼집을 내야 돼요. 얘는 여기는 굵고 여기는 좁아서 안 나오는 거였어요. 그래서 아. 여기를 봐서 급격히 좁아지는 뿌잎 부... 부분에 여기를 딱 잘라서 이렇게 부러뜨려서 쏙뽑분이 나와요. 어 대박. 오케이. 네 아깝다. 폴계를 그? 좀 나중에 먹자 그거 너무 얘기해주고 싶어 얘를 음. 이 형태에서 이렇게 뜯는게요 음.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응.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 몸통이 따로 안 나와. 음다 몸통으로 먹. 어다 다리에 붙은 살로 먹는데. 굳이 몸통 먹으려고 고생할 필요 가 없구나. 볼래요? 응. 이렇게 되나? 몸통이 따로 안 나오잖아. 응. 이렇게 먹음. 원래 다하는 건가? 전 처음 알았어요 와 근데 몸통살은 박달홍게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응 뭔가 진짜 크래미 응 진짜 딱 리얼 그, 크래미 리얼 크래미고 다리살은 응. 나는 홍게가 좀더 맛있는 것 같고 약간 담백하고 씹는 맛도 있어요 응좀더이 식감이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? 응 이런 엄청 약간 크림 같은 부드러운 느낌이잖아요. 다리 이제 밥을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좋아 아 이거는 진짜 진짜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그냥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거 진짜 아니, 비빌 때부터 냄새가 막 나는데 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이거는 막 대박 와이 진짜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맛있어 대망의 김가루 다다익선이겠죠? 그 지난번에 편의점에서 대게 딱지장을 사다가 먹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. 근데 비교가 안 돼요. 아니 그 대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게 딱지장의 맛은 그 편의점에서 사먹은 그 대게 딱지장이 좀더진했거든요맛이 이건 좀더 연한데 훨씬 맛있어. 어 베개를 드셔보셨거나 꽃게를 드셔보셨거나 새우를 드셔보셨어요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한번 사이트도 한번 구경 다녀오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